대냥 잘나가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꾸준히 이야기했던 4인치 그라인더 a c t 100sn 그 다음에 그 아까 언급했죠 원형톱 cs-7ca 그 다음에 콤프레셔 kac-25 요거 2.5마력 콤프 이고요그 다음에 체인톱 뭐 lcs 350 lcs 400 요런 것들이 좀 나갔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빼면 섭섭하죠 그 14인치 커팅기 nh-14d 그 다음에 믹서 드릴 d23 요것도 잘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cs-7ca 언급했잖아요 고기에 끼울 수 있는 목공용 팁소 블레이드 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뭐 국산이랑 차이나 있는데 중국산이 좀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래했던 그 홍천에서 좀요 중국산을 많이 구매하셨습니다 었 그리고 7 k g 해머 드릴 phd 3800그 다음에 phd 38요 차이는 윤활 방식의 차입니다 3800은 굴스 타입 그 다음에 38은 오일 타입 제가 이게 아직도 기억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거 잘못해 갖고 이제 2000에 a 업체 사장님한테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으로 넘어가면 14.4 볼트를 종종 찾았었습니다 오시 디월트는 14.4V를 안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4.4V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양이랑 아임삭 제품을 구매하셨습니다. 계양은 임팩트드라이버 ID 14.4L-I 그 다음에 드릴드라이버 DD 1 4 4 l 2 i 그리고 햄머 드릴드라이버 DM 1 4 4 l 2 i 등이 종종 나갔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앨런 머스크 아시죠? 현실판 아이언맨 이라고 알려진 그분 대단하시죠? 전자결제업체 페이팔 우주로켓 회사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테슬라 등을 창업하신 분이죠 이 중에서 테슬라가 요즘 미국 증권가에서 핫하죠 알만한 분들은 아실텐데 테슬라 모델3 지금 보이는 요차 있죠? 모델3의 전기모터를 계양전기가 납품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계양전기는 크게 전동공구 같은 산업용품 모터를 다루는 전장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9년 11월 14일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품이 전체 매출의 한 33%가 되고 나머지가 전장품에서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계양전기가 모터 쪽에서 유명합니다 현대, 기아 쌍용자동차의 납품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납품을 합니다 네이버에 계양전기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테슬라가 뜨는 거고요 차트를 보면 2월 5일 2월 11일에 상승하는데요 이거 다 테슬라 영향입니다 아이고 진작 주식 사놓을걸 <웃음> 어쩔 수 없죠 저랑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